안녕하십니까 오천주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밀리터리 용품을 몇 가지 구입한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어, 제일 먼저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게 이게 침낭입니다. 테니어 인더스트리 어, 익스트림 콜드 웨더 어, 슬리핑백입니다. 어, 특징은 이게 다운 80% 폴리 20%로 있속속그 어, 속에 있는 이제 재질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스펙 상으로는 어 영하 30도까지 29도까지 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원래 원래는 야외용 침낭입니다. 근데 이제 음, 제가 직접 이걸 가지고 잠을 한번 자봤는데 어 진짜 따뜻했습니다. 제가 이제 음, 이거 아마 이이 침낭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이게, 근데 이건 구형입니다. 그래서 고, 요즘에 나오는 거는 이제 고어텍스로 겉에가 돼 있고요. 얘는 고어텍스가 아니고 발수, 발수 재질로 되어 있는 침낭입니다. 이제 속의 구조를 보면 안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철로 돼 있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겉에도 이 이렇게 바튼이 이렇게 차거나꺼치거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부들부들하고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크는 이렇게, 이렇게 위 아래 속에 밖에 이렇게 이중으로 자글 수 닫을 수 있는 그런 자크가 설치되어 있어요. 되게 헤비 듀티 아주 튼튼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똑딱이 단추가 겉에 똑딱이 단추가 이렇게 쭉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똑딱이 단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얘는 이제 요즘 측낭들은 옆에서 닫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어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글을 닫고 똑딱이 단추를 닫게 되어 있어요. 야외용이기 때문에 턱까지 이렇게 자글을 올려 보니까 거의 이렇게. 눈이 정도만 살짝 이렇게 나오고 거의 다 덮입니다 어, 아주 포근했어요 그리고 약간 이게 무게가 6kg입니다 근데 제가 덮었을 때 느낌이 아주 조금 약간 약간 눌러주는 듯한 그 이불이 이불을 덮었을 때 묵직하게 소미불을 눌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걸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테니어 회사에서 침낭을 만들어서 이제 팔았습니다. 는데이 침낭이 이제 접어서 가지고 다니게 이게 그좀 부피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 압축해서 어, 넣을 수 있는 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컴프레션 스탑 색이라고 부릅니다. 이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양은 검정색 똑같고요. 어, 이게 하나는 스트랩이 6개짜리가 있고요 얘는 스트랩이 9개짜리입니다. 9개짜리가 조금 더 큽니다. 네, 이 내용의 소개의 크기가 좀더 크죠. 그래서 얘는 이식랑을 접어서 이 안에다 넣은 다음에 이 스트랩 달려있는 9개의 스트랩을 가지고 조여가지고 이렇게 스트랩을 조여서 부피를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군장 위에 얹어서 이제 가지고 이렇게 다닌다든가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 부피를 줄이는 데 쓰는 그런 압축 색이 되겠습니다. 어 너무 이거는 방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어, 제가 평소에 되게 어 밀리터리 용품점 중에서 제가 단골로 이용하는 음, 블랙버드 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샵인데요. 그기에서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적금적으로새 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어, 가격은 25,000원이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이게 사실은 30불도 넘게 받습니다 근데 25,000원이면 사장님이 되게 저렴하게 파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몇개더 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몇개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트랩이 9개짜리가 있고 6개짜리가 있는데 달라요. 이건은 9개짜리이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겁니다. 미국 분들이 리뷰를 할때 다들 9개짜리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을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같은 샵에서 구입을 하는 김에 제가 이제 미군 신형 피스톨 벨트입니다. 피스톨 벨트. 이걸 구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연출로 이렇게 벨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파우치도 있고, 여기에 이제 비비탄곤총 비빗, 이렇게 이 있죠. 그리고 그냥 연출한 겁니다. 근데 이 벨트하고 같은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은. 저는 제가 요거를 저는 오리지날을 산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고 나서 봤더니, 아니, 이게 짝퉁이에요. 이게 왜, 다, 왜, 뭐가 다르냐면, 여기, 이, 이, 여기 천이 다릅니다. 이게 만져보니까 얘는 불이 안 붙는 천으로 되어있습니다. 방염이에요. 근데 얘는, <웃음> 이 만져보면 아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잘못 알고 샀구나. 그렇게 요즘에 느끼고 있어요. 이걸 산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케이바라는 대금이 있요 그게 거기에 사용하려고 하나를 더 구입했습니다. 다음에 여기 벨트가 있는 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군복이 많아요. 미국복그 다음에 뭐독일독일군 기타 여러 군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벨트가 필요하거든요. 넉넉하게 갖고 있습니다. 딱 맞게 갖고 있지 않고 뭐 차이도 있고 뭐 집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또 하나를 샀어요. 이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아시겠지만 구형 A.C.U. 육군복입니다. 미군. 지금 O.C.P.로 바뀌었죠. 근데 이거를 A.C. u 를 지급할 때 그때 벨트가 이 벨트가 지급이 됐어요. 이렇게 샌드 색깔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금속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렇게 그 다음에 끝에가 이렇게 커팅이 돼 있어 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그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이저 같은 경우 상당히 뭐 부담 없이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비교해서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는 미국 플라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밀리터리 용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어, 거기 제품인데 여기 제품도 좋습니다. 근데, 약간 다르죠. 첫째는 여기 버클이,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두껍습니다, 약간. 그리고, 어, 또, 어, 약간, 이 재질이 더, 더, 더, 두껍고 단단합니다. 얘는, 벨트가. 그리고, 또 끝에가 약간 달라요. 끝에가, 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무슨 차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얘는 써보시면 되게 불편해요. 얘가 끼었다 뺐다 할때 얘가 잘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그러면 바꾸면 되죠. 이렇게 이쁘게 만들면 되죠. 근데, 어, 대부분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거를 이쁘게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라이터로 가열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달라붙게 늘러붙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얘는 방염이라 불이 안 붙어요 여기다가 라이터로 가열을 한 다음에 보면 올이 자꾸 빠집니다 아 이렇게 나이론처럼 늘러붙질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쁘게 모양을 이쁘게 이렇게 자른 다음에 순간접착제를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너무 많이 말고 너무 조금도 말고 아주 정밀하게 여기다 바르시야되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 말립니다. 그런 다음에 앞뒤로 보는 거예요. 봤을 때 혹시 묻지 않는 부분이 접착제가 발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더 바르시고요. 너무 두껍게 발라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잘라내세요. 그런 부분. 다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이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그 다음에 되게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벨트 중에 이, 이 프라퍼 게더 비싸거든요. 그두개 중에 만약에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이 지급품, 메탈로 되어 있는 지급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 착용을 했을 때이 앞부분, 착용을 했을 때 바지 앞부분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앞부분이. 이것은 음, 너무 두껍게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이 프라퍼 제품은. 좋은 제품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그겉 모습이 조금 너무 튀어나와 보여요. 그래서 조금, 조금 그렇게 그 조금 세련돼 보이지가 약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까지 소품을 제가 구입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네요. 이 침낭은 이 침낭 방염입니다. 불이 안 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 침낭을 접 접기가 힘들다. 접어서 이 세게다 넣는 게 힘들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제가 해봤는데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다음에는 이 침낭 접어서 여기다 넣는 그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